인도네시아에서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는 무라피 화산이 11일 다시 분출하여 화산재와 용암을 뿜어내고 있습니다. 1.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는 인도네시아 자바섬 중부에 위치한 무라피 화산은 현지시간 2023년 3월 11일 낮 12시 12분 한국시간으로는 오후 1시 12분입니다. 무라피 화산에서 방출한 뜨거운 화산재, 구름과 암석, 용암, 가스로 이루어진 혼합물이 경사면을 따라 7km 밑까지 움직였으며 화산재 구름은 공중으로 100m 가량 치솟았습니다. 무라피 화산 폭발로 인해 생긴 화산재와 가스 등으로 주위 지역은 하루 종일 햇볕이 차단됐으며 부근 마을들에는 화산재가 계속 떨어졌습니다. 이번 분화로 2020년 11월 두 번째로 높은 경보 발령 후 무라피 화산에서 가장 많은 용암을 분출했습니다. 또한 이번 분화로 무려 60번의 화쇄류를 분출시켰습니다. 며칠 전 아소산의 분화 가능성을 화산학자들이 긴급하게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일본 구마모토현 아소산은 인도네시아 무라피 화산과 마찬가지로 화산폭발 시 가장 위험한 화쇄류가 발생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아소산의 여러 화구 중에서 특히 나카다케 제1화구에서 화산폭발이 자주 일어나고 있으며 아소산의 화쇄류는 화구에서 1km까지 도달하곤 합니다. 화산 폭발 시 화쇄류가 위험한 이유는 화쇄류의 온도가 700에서 800도이며 시속 200km의 빠른 속도로 주변을 폐허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아소산의 분화는 통가 해저화산 분화의 100배나 되는 대규모 분화로 역사상 일본 열도의 가장 큰 분화를 일으킨 화산은 9만 년전 아소산이었습니다. 당시 아소산 대분화는 1707년 분화의 에도시대에 괴멸 적인 피해를 준 후지산 분화때보다 1000배가 넘는 에너지를 일으켰습니다. 당시 수백도의 화쇄류와 마그마가 혼슈와 시고쿠 사이인 세토네일를 가득 메우고 일본은 대량의 화산재로 매몰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아수산의 분화가 무서운 이유는 파국 분화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파국분화란 여러 화구가 한꺼번에 연결돼 대량의 마그마가 한꺼번에 지 표면으로 올라오며 엄청난 분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위의 생명체가 전멸하고 화산재가 1000km까지 나라가 말 그대로 파국적인 인명 재산 피해를 유발합니다. 일본에서 마지막으로 파국분화가 일어난 건약 7300년 전 조몬시대이고 당시 조몬인들은 괴멸적인 피해를 받습니다 분연이 2만 미터 높이까지 시속고 화쇄류가 시속 100km 속도로 전방향에 퍼졌습니다. 아수산이 만약 이번에 인도네시아 무라피 화산과 연쇄 도미노로 분할을 한다면 화산재와 경석 화산가스가 일체가 된 화쇄류의 온도는 700도에 달할 수 있으며 무엇을 상상하든지 그 이상의 대형 재해가 일본 전역을 덮을 수 있습니다.